엑셀 기능 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해봐, 해보게 될 엑셀 기능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 엑셀 관련 모든 자격증에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이기능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해보시게 되면 어,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이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실습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실습 파일은, 자, 밑에 워크시트가 3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쵸? 자이 빨간색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해라고 되어 있는, 자, 시트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트고, 실습 제품 정보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제가 색상 입혀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습 파일입니다. 어떤 걸 실습하느냐? 밑에 얘가 있죠. 그쵸? 이 얘를 여기다가, 이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주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번째 워크시트에서 실습을 하면 좋을 것같고요자 세번째는 제가 과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다섯가지의 문제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입니다. 자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풀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해부터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사용자가 셀을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 동료나 또는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라면 미리 셀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사용자마다 잘못된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셀에 자이 부분에는 이 데이터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이 셀은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자 목록 부분에서 선택하는 셀입니다 자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입력할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10까지 입니다. 뭐 이런 오류 메시지나 안내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기능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특정 정수 범위로 제한된 값만 입력하거나 1부터 10까지 입력하십시오. 2부터 20부터 100까지 입력하십시오. 범위를 제한할 수 있거나 우편번호의 경우에는 다섯 글자만 입력하도록 텍스트 기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신 우편번호는 다 다섯 자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자리부터 입력되지 않도록 다섯 글자만 랭스 걸어두는 거지. 텍스트 길이를 제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을 안내하는 설명 문구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시는 자이 창이 데이터 유효성에 관련된 대화 상자 인데요 자 우리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볼까요 자 데이터 유효성은 우리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데이터 도구 그룹 위에 보시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세개의 메뉴가 나오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잘못된 데이터 유효성 표시 지우기. 음.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우리 지금 엑셀에 제가 캡처 받은 이미지하고 좀 똑같은 게 나타나죠? 데이터 유효성에는 설정과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그리고 I M E 모드라고 하는 4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설명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설정에 가시면 어떤 설정을 할 거냐 제한대상을 어떻게 둘 것이냐 자 제한대상에 누르시게 되면 모든 값부터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까지 있어요 자다 보셨나요? 자 모든 값 모든 값 입력해라 정수 자 여기 설명글 나와 있죠? 자 같이 보면서 들으세요. 자 정수를 하게 되면 자 정수 값만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실수들은 자 입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은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수는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만 입력받을 수가 있고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소수점도 마찬가지로, 소수점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최, 최소값과 최소, 최대값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도 마찬가지죠? 최소값, 최대값. 1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목록이 있네요. 자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뭐 공백 무엇이 드롭다운 표시 뭐 이런 선택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자 밑에 보시면 원본을 선택하게 끔 되어있죠 자이 목록은 뭐냐면 자 밑에 자 목록을 열어 나타나는 항목 중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값을 제한한다 항목은 원본에 콤마로 구분하고 직접 입력하거나 항목이 입력되어 있는 다른 셀 범위를 드래그해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범위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여기 원본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도 가능합니다. 아, 뭐라고 할까요? 아, 컴퓨터, 컴퓨터,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뭐, 자 이렇게만 입력해 놓을게요. 자 현재 원본 네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아, 입력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목록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이 엑셀 이 엑셀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은 자이네개각 중에 선택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본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범위를 자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게 되면 이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 중에 학생들의 이름만 쓰겠다 그러면 학생 이름이 나와 있는 자, 셀 범위만 선택하셔도 되구요 자 어, 우리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걸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아까처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나다 이 세가지 글자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끔 자, 목록을 만들어 놓겠다 자 그래서 특정 참조되는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셔도 되고요. 기본 데이터에 없는 것들이라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것의 구분 기호는 콤마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날짜가 있습니다. 자 날짜도 자, 수, 자 수치 데이터다 보니까 자 시작 날짜와 끝 날짜로 구분되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자이 제한 범위를 두게 되면 그 안에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지 2020년 12월 1일자는 입력이 안되겠죠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날짜로도 유효성 검사를 걸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시작시간 간시 종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는 범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텍스트 길이가 있습니다 텍스트 길이는 아까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길이를 지정하겠다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편 번호는 신 우편 번호로 다섯 글자로 되어 있죠. 맞나요? 자, 전화번호 입력하세요라고 했을 때 전화번호 010 1111 1111 자, 대시 기호까지 포함하십시오. 그러면 토탈 13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데다가 어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제한을 걸어 두는 거예요. 자, 입력한 텍스트의 길이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설정 제한할 수가 있고요 범위로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부등호 기호로 13 13과 같을 때 그리고 뭐 아니다 크다 작다 등등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은 참조 범위나 수식 결과 값을 입력 범위로 제한할 때 쓰는 사용자 지정 방식도 있죠 제한대상에 네,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 데이터 유효성에서는 우리 현업에서는 예, 네, 보통 자, 목록이라든지 음, 아니면 정수 소수점에 의해서 어, 많이 유효성을 걸고 <웃음> 있는 자, 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면에 보시게 되면 공백 무시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공백 무시. 자, 이것은 빈 셀을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공백을 무시하겠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변경내용을 설정이 같은 모든 셀에 적용하겠다 변경내용을 설정이 같은 모든 셀에 적용하겠다 같은 유효성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다른 셀에도 변경내용을 모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것들 우리 디폴트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자 그리고 설명 메시지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선택하지 않으면 입력할 수가 없죠?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여기다 제목 쓰시고요, 여기다 설명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위치에 이런 설명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유효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나타낼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제목과 오류 메시지 여기에 나타나겠다라는 거고요. 자 스타일은 중지냐경고냐 정보냐 등등 자, 이 세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잘못 입력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입력 범위입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중지할 건지 경고할 건지 정보로 제공할 건지 자 우리가 스타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제품 정보로 가 제품 정보라고 하는 시트에 가서 자, 이 예제 문제를 같이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예 자, 실습 제품 정보 워크시트에서 자, 현재 의 워크시트고요. 제품 분류 셀 범위 C열 3행부터 C열 어디까지? C행까지. 그렇죠? 자, C열 3행부터 C열 10행에 사용자가 음료, 조미료, 가공식품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지금 제품 분류에 음료 음료 조미료 가공식품 조미료 조미료 음료 자 그렇게 보면 제품 분류가 크게 세가지가있네 음료가 있고요 조미료 가공식품 총세가지네자 이것을 직접 입력하지 말고 뭘 해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목록으로 지정을 해라 자 그리고 설명 제목에는 입력 방법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설명 메시지에는 자, 목록에서 제품 분류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설명글을 입력하랍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먼저 범위 설정 하겠습니다 시 r 3행부터시 r 1 0행까지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우리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료 조미료 가공식품을 목록으로 해 자, 그러면 우리 제한대상을, 자,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제한대상. <웃음> 자,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음료, 조미료, 가공식품. 자, 세 가지가 있잖아, 문제 속에. 자, 이것을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리고 설명 제목에는 입력 방법을, 자, 우리 설명 메시지 있습니다. 설명에 제목이 있죠. 자, 이 제목 뭐라고 쓰라고? 입력 방법. 자, 설명 메시지에는. 목록에서 제품 분류를 선택하시오. 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입력 방법. 목록에서 제품 분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는 설명 메시지가 뜨잖아. 그쵸? 그리고 자첫 번째, c 3 삼행 옆에 뭐가 나타났어? 목록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목록 기호 클릭 클릭해 보면 목록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음료, 조미료, 가공식품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 내가 음료라고 선택하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조미료, 조미료, 가공식품. 어. 이렇게 해서 제품을 분류할 때 어, 여러 사용자가 입력하다 하다가 보면 분명히 혼선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음, 사전을 어,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데이터 유 효성 검사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잠깐 지워 놓을게요. 자,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자 단가 셀 D 열 3행부터 D 열 10행, DL3행, D 열 3행부터 D 열 10행 DL3행 여기네요. 자, 여기에 사용자가 1보다 작거나, 사용자가 1보다 작거나, 이만보다 큰 정수 값을 포함한 값을 입력하면, 잘못된 단가라는 제목과, 이래서 이만 사이 의 정수라는 텍스트 및 중지 오류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십시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이 범위에, 범위에 사용자가 1보다 작거나, 자 단가가 1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잖아. 자, 이만보다 큰 정수 값을 포함하면, 2만보다큰 정수가 있나요? 없잖아. 그렇죠 자, 없으면 얘가 정상이란 얘기야. 1보다 작거나 2만보다큰 데이터가 있으면, 자, 2만 5천. 데이터가 있으면,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걸기 전이니까 크게 문제없이 입력이 됩니다. 어, 그러나 데이터 유효성에 걸리면, 자, 얘는 잘못되겠지. 자, 1과 25, 1과 20, 아, 만은 뭡니까? 정수 잖아요. 그래서 d 열3행부터 d 열1 0행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설정을 뭘로 합니까 정수로 할 거고요 최소값이 얼마? 1보다 이하. 최대값은 얼마? 2만. 그렇죠 최소값, 최대값. 자, 설명 메시지 있었나요? 자, 이 값을 포함하는 값을 입력하면 뭐한다? 잘못된 단가다. 오류 메시지네. 오류 메시지의 제목이 잘못된 단가구요. 자, 그리고 1부터 1에서 2만 사이의 정수라는 텍스트를 여기 중지, 중지 오류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유수 효 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인. 그럼 끝이네요. 3만. 자, 3만이라값을입력하는게 어떻게 돼요? 잘못된 단가입니다. 1에서 2만 사이의 정수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자, 여기다가 뭐 2만 8천원. 어떤 메시지 나타나요? 자, 여기다가 1 5 0 0 0원 예, 데이터 잘 입력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용자로부터의 자, 입력 오류값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워크시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산 성적 결과, 그래서 시험 응시일과 결과일이 있고요. 각각 사원번호와 성명과 성별과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밑에 자, 다섯 개의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웃음> 풀어 보시고요. 어, 문제 있으면은 자, 질문하시고 어, 그리고 문제 없으면 자, 이 풀이하는 과정을 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원번호 셀 범위 비열 6행 부터 비열 22행 다섯글자 수만 입력되도록 제안합니다 여섯글자가 있나요 네, 다행히 없네요 자 우리 다섯글자 제안하는게 뭐였습니까 글자 제안하는거 아까 우리 우편번호 다섯자리 숫자로 다섯자리 글자로 제안되겠다 자, 랭스가 있었죠, 랭스. 그니까, 문자의 길이를 정하는 거. 자, DR6행부터 DR22행셀 범위에 남녀 항목을 목록으로 제한하도록 자, 여기. 목록으로 제한하래 직접 입력하지 말고, 아까 우리 오른쪽에 목록 기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선택만 할수 있게. 자, 그것으로 데이터 유선 검사를 설정하십시오. 라고 돼 있고. 자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자 여기는 기획부 생산부 쪽 부서 이름 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부서 목록 범위인 부서 목록 여기 세 가지가 있네요 자이 데이터를 통해서 목록으로 설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자이 다섯 개의 예제 문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지성 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